공과 사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고넬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다양하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식으로 많이 지중해 했고요. 또 신약에서는 지금은 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이 교회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의 핵심이니까. 성부는 잘 알고 있고 성자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이라고 할 때는 아,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보통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는데 성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단이 되고 성부 성자는 아는데 성령 역사를 거스리면이 역시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성부나 성자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거슬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은 이단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그 개인적인 가정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대학교로 말하자면 필수과목 그 과목을 이수해야만 2학기도 공부할 수 있고, 2학년으로 승급할 수 있잖아요. 같이 봅시다. 성령받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권일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그 사람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 그러나 권일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상달이 되고 구제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이 상달이 됐어요. 주님이 원하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었는데 우리가 상달시키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종류별로 주제별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질문을 받습니다. 너 기도 얼마나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 기도가 제대로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되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 상달이 안됐든지 기도가 연약했다든지 너 전도 얼마나 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가 상달되는 그런, 그런 일을 살지 않았다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헌금 얼마나 했느냐 헌금 생활에서 그 사람은 실패했을 수 있어요 헌금 생활에서 감사를 얼마나 했느냐 감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평균 점수 이상을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 봅니다 할렐루야 너가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분야분야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같이 합시다 내게 상달시킬 일이 있다 이 상달은 죄 문제도 죄 문제도 올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훈시하는 문제도 올라가는데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회복될 것 같은데도 아직도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아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두사도를 비롯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역사도 나타나지만 마귀도 역시 많은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대적하고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시험과 엄청 많은 핍박을 이기려면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베드로가 잡혔는데도 또 기도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나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하고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와 목회자를 찢어버리게 만들고 교회를 부수게 만드는 일합니다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두사도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맞춤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느냐 왜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 맞춰서 맞춤식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이루어질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맞추시는 매뉴얼이 있다니까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뜻과 어떤 섬세한 계획이는지 나는 모르는 거야 교회 나왔다 예배 드렸다 성경 봤다 기도했다 헌금했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히 내 개인에게 내가 속한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내가 가정을 갖게 되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메뉴를 다 작성하십니다. 그럼 그 메뉴리 영적인 메뉴리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가정에 대표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은 굉장히 영적인데 제가 영적이지 않는다 영적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야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고장이 난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막 속상하고 눈물 나고 괴로워하는 성도를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만 나옵니다 또 사모님이 기도하는 사모님인데 목사님은 맨날 교회를 정리해서 하넘길 생각만 한대 그러니까 사모님은 매일 밤마다 강성하면서 강성 앞에서 철이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예배 드는 것도 힘겨워하고 무엇 또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 교회 망해야지. 문 닫아야지. 예수 믿지 말아야지. 목사가 그 짓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면 기국 가는 것을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재밌고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것 포기하면 천국 가게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요. 자기가 가정이라면 자기가 목회자라면 자기가 성도라면 반드시 내가 속하는 가정들을 천국 가게 만들고 가정의식구들 영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목사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다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천국 갈지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재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세상의 재미를 맛을 보면, 영적 의지가, 영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꺾어져 버려요. 꺾어져 버려요. 왜? 봤다 그러면 그게 눈에 들어와 버려요. 세상으로 나가서 몸에 베어 버리면, 기도할 체질이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체질로 바꿔 버려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과거에 가지고 있는 믿음 찌꺼기만 먹는 거예요. 지금 재산을 다 지금 팔아 먹고 있어요. 믿음의 끝이 바닥이 보여요. 그사람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채찍이 남아 있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못 갑니다 믿음은 믿음은 자식에게까지 유, 유, 유산으로,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해 준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천대까지 가는 사람은 아버지 아들, 손주, 중손주, 고손주 이렇까지 믿음을 가지고 막 붙들어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할때 천재까지 가는 거지 이 이렇게 도안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까지도 안가 왜? 부모의 믿음이 부모에서 다끝났버렸어요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가고 자식에게 믿고 그 자식에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워낙 독특하고 개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루실 때도 얼마나 힘겹게 다루신지 우리 아셔야 됩니다 조그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루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 버려요 또 하나님이 또 강력하게 다루시면 또 파싹 깨져버려요 사근팔이 깨지듯이 사기그릇 깨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하거든 아이씨 뭐 신앙 교회 안 믿으면 될거 아니야 안하면 될거 아니야 뭐 하나님 뭐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는 그 전통이 그거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연단 받단 받을수록 더 악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열받게 하고 출입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의 가만히 계시니까 자신 있어요? 하나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수 없는 또 다른 길을 준비해서 나로 부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병을 줄 생각도 하고 계시고 가정을 해체시킬 생각도 하고 계시고 부셔버릴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날 생각도 하고 있고 내가 조그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마귀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길을 여러분 차단하세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마귀 성질이 뭐예요 우리 죄가 죄 지게 되면 틈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한다니까 마귀가 예. 하나님 보세요 김목사 그 새끼 보세요 김영도 목사 그 새끼 보세요 왜? 아니 과거에서던 마귀의 형제를 폭로했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 죄에 노출이 된다면 얼마나 나를 씹고 괴롭히겠어요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지옥에, 가다. 너 지옥에 간다 너는 지옥에서 만나자 천국 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는 혹시 타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타락하지 않겠지만 타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입에서 툴툴거리지 않도록 입에서 원망과 불평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막성질에훅 나오고 부부싸움 하다가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썸 이런 식으로 죄와 용서하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이미 생각한 후 마음먹고 입 밖으로 내뱉으면 더큰 죄가 되니까 하나님께 상달해야 될 문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은 죄 문제고 상달되기도 하고요. 고린료 같은 경우는 기도가 상달이 됐어요. 구제가 상달이 됐어요. 항상 하나님께 상달된 상태예요. 그런데 무엇을 더 상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상달을 하면서도 또 새로운 것이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 어떤 문제 예수님에 대한 문제 성령님에 대한 문제 고문의 과정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세례받고 변화받아서 제대로 된 영적 지식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맞춤식으로 베드로를 준비하셨어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가 자기가 맞춤식 주의 종이 어떤 가정에 가야 될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안면 있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끼리 시몬이라고 하는 그 집에 가서 안면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또 기도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하늘에서 지금 더러운 보러지가 오는데 이걸 잡아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율법에 접촉이 되고 근데 하나님 자꾸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 자꾸 잡아먹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율법에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런 율법의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데 하나님 먹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걸 또 다시 먹으라고 럽니까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 백살때 주셨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자식이 재롱을 좀 보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받쳐라 그러네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다가도 송두리쳐 다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왜? 우리 연단을 위해서 축복을 너무 많이 주면 방족하고 방임하거든요 타성에 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셨다가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가져갔다가도 깨달으면 다시 주실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가 비명소리가 나고 곡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만들고 고넬료가 항상 구약적인 차원에서 완벽한데 신약적은 제가 복음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 상태는 천차만별인데 고네류에게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성령의 기쁨을 보여주고 싶고 성령의 기쁨을 체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경건합니다 구제 잘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보다도 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나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배경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 경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는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안 먹는다고 자꾸 그럴 때 그러면 그럴수록 고넬료의 가정에는 점점 더 갈급한 일이 계속 생깁니다 더 기다려야 돼요 내가 가지 않으면 상대방에서는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외국에 보내실 때 좋은 환경에서 보내신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성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집회에 가려고 할 때마다 성도들이 희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외국 집회 가려고 할때 여러분은 항상 근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멀쩡한 사람이 다 지금 멀쩡한 사람이 막 팍팍 쓰러지니까 왜? 귀신이 딱 봐가지고 김 목사 저 새끼 또 외국 집회 갔는데 신경 좀 쓰이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일 잘안 그럴 사람이 부부싸움을 더, 더 하게 만들어 그래서 월요일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곱시에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새벽 네시까지 송도 가면 우리 집으로 뛰쳐와 어떻게 집을 알았는지 집을 와가지고 막 어떤 다른 송도 있더막 고자질해 고자질해 고자질해 목사님 누구 가십니까? 누 가십니까? 집사님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나한테 왔어요? 아니 성도들이 목회자의 가정에 들락달락하면 이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꼭 청탁하는 것 같고 어, 교회에서 만나는게 제일 좋다 아니 그래 내가 오늘 아침 7시에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가는데 왜 지금 새벽 4시에 오느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왜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 자기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자기가 싸운 사람을 험담하는 거야 그 사람의 비밀을 막누설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다 하다 안다 들어가세요 얼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빨리 집에 가서 교회 가서 철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어떨 때는 얼르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집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아침에 일곱시에 와가지고, 좀쉴려고 그러면, 더 어디서 은혜 받았다고,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집까지 어떻게 쫓아와가지고, 그집 식구들이 다와서 김용도 목사! 아빠 대살들. <웃음> 이또 누구야? 도대체 누가 왔어? 김용도 목사 안에 있느냐? 나 예수님, 와우. 입을 찢어야 돼? 안 찢어야 돼? 그, 그 옆에 있는 목사님, 그 사모님이 더 해요.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잠자고 이제 학교 갈 준비하고 있는데, 요새 봐! 내가 왔다! 주원아! 내가 왔다! 꿈속에서 잠자다가 막 일어나는데, 너는 천국에서 헤매고 있구나! 무슨 천국에서 헤매고 있어! 참, 여러분,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참, 별일이 많습니다. 자,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맞춰져 있고, 구약적인 신앙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너무 아끼셔서, 고넬료를 좀 자유롭고, 그 영이 풍성하도록 체험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대한 일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런 길이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에이 소리가 너무 작네요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이 그런 영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증명을 해야 돼요 몇 년, 몇달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가면 암흑의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은 피쟁이 시몬의 집인데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경건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곳에 시몬의 집이 맞습니까? 어 맞는데요? 여기에 혹시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 저는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이미 말씀으로 다 완벽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교회 할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사모님이 제 밀가루 사가지고 이제 제일 오래 버티는 방법 밀가루 사서 죽 끓여서 먹는데 사모님 쌀통에 한번 가봐 쌀통이 에렇게 이렇게 하니까 쌀이 없잖아요 쌀몇 개가 사모님 친정이 쌀집인데 쌀집인데도 쌀을 가져올 수 있어야지 그것도 어떻게 만만하게 처갓집이라고 처갓집에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도 한두 번이야 그내가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또 쌀을 장모님이나 우리 처남이 또 오빠들이 사모님 오빠들이 또 가져왔으면 참, 참 죽겠는데 본인들을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오지도 않아 기도하고 갑자기 누가 그날 낮에 어디서쌀 한가마니가 반가마 반가마가 왔어요 누가 보냈어요? 모르세요 어떤 분이 여기 에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어요 반가마가 들어오고 그날 밤에는 또 어떤 분들이 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 와 가지고 노구를 똑똑똑 해요 나는 상계동 중계동하고 연결이 많이 되나 봐 상계동에 계신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종이 굶고 있다 그러시네요 굶지는 않았지만 내일부터 굶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분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이 굶고 있다 다른, 다른 사람을 통해 상가마가 들어왔으니까 이 분에게는 주님이 너는 내가 준비한 것을 좀 갖다 주어라 버스는 몇번 타고 어디에서 몇번 갈아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충곡동 충곡시장 앞에 사명교회가 있는데 거기 2층에 내가 그 교회를 보여주겠다 2층 30평에 정확하게 30평 안에 골방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것까지 뭘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너는 참기름 그것까지 주님의 메뉴이다 들어있어요. 고춧가루, 참깨, 양념이 뭐였지 그때? 하여튼 양념이란 양념은 다 준비해가지고 갔다 가지고 와서요. 와서 교회를 보더니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머, 교회가 주님 보시고 너무 똑같아. 맨 뒤에다가 그렇게 글씨를 썼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라. 100%. 테살로니가에있는 말씀은, 하,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도 게 하라. 바울이 디모디게 보내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그 밑에는, 또 그렇게 내가 그, 석천선생 글씨로 내가 글을 좀 만들어서 써서 가위를 오래가지고 붙였어요.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하고 사태를 역전시킨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는 성전 붉은색 자조 휘장이 있는데, 휘장 위에다가 성령충만, 말씀충만. 글을 갖다 놓고, 그러고 부자고 계속 주님, 성령충만, 말씀충만, 은사충만, 성령의 불이 전 세계로 번지가 해었어서 그때부터, 87년도부터, 신학교 1학년 때부터, 91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서요그데 그분이 착하게 주님 말씀하여 너무 도가다라면서 울면서 갖다주면서도 울어요 그때 이제 좋은존사가한살 요셉존사가 세살 그때니까 애들이 아프거나 열병이 있거나 또막 토하거나 그러면 병원에 갈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조롱 와가지고 애가 이제 열이 있으니까 요셉이는 내 등에 태우고 그러면 엎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장난감처럼 흔들흔들 하면 애가 열이 내리고 흔들흔들 하면 애가 또 호흡을 막 급하게 하면서 잠자고 또 딸이 또 주원이가 또 아프면 또 무릎에다가 앉혀 놓고 안고 사모님은 결핵 환자니까 사모님은 쉬어 사모님 쉬어 힘드니까 내가 할게 내가 애들 보면서 내 무릎에서 강대상에서 철야를 그렇게 했어요 큰 애가 아프면 아픈대로 강성에서 기도하고 작은 애가 아프면 작은 애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칸막이 해가지고 잠자다가 새벽 2시, 3시, 4시 막 깨면 펄레펄레펄레펄레 하면서 강상까지와 왜? 강대상에서 기도하니까 그다 사모님은 또 잠재라고 그러면 또잠안자고또 강상과서 또 밑에 더 처리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순간이 계속 어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전날 와가지고 쌀한 가마니가 생기고 그리고 또 뭐야 저 양념이 막 생기면서 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먹이고 이쁘시고 다 해요 또 성도 하나가 왔어 성도 하나가 왔는데 아이가 장애를 가졌어요 근데 약간 정신 지체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요셉이를 잡아 힘이 엄청 센데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서 요셉이가 아빠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으면 뒤에서 그냥 확 밀어버려 그러면 계단으로 그냥 땡글땡글 끌어서 머리 깎고 막 이빨 이빨 잇몸이 여기 막 들뜨고 막잘 지르지게 울어요. 막 쫓아가서 또 안고, 송도 얘긴이고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그럼 또 송도는 또 그래.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동생을. 그러면 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노골해꼬자면 어떻게 야단을 쳐야 돼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세상에 학교 선생이 애들한테 막 이렇게 쑤시고 때리고 꼬집어도 지금 고발되는 세상에 내 자식을 잘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리고 막 날로 그 벌통날 미군 벌통날을 교회에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요셉이가 세 살이니까 걔는 다섯 살 여섯 살인데 손을 꼬집고 와가지고 볼통 날로에다 치죠그러도또 흉터도 생기고 또 여자 집사님들이 또막 기도를 하면 교회 안에서 원 무슨 원피스 원피스 수영 수영 수용, 아니야. 수영복이 아니지. 뭐야? 원피스를 입고 기도하러 오셔 가지고 자크를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쭉 내려는 오 그런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있었어. 요 근데 기도하면 개가 가지고 자크를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 그러면 집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엄라야 별일이다 이제 별일이다. 그리고 또그 뭐야 사창가에 팔려간 자매가 임신이 돼가지고 누구인지도 몰라 지금 있는 남자는 또 알코올 중독자인데 무당 옆집에 처녀무당 옆집에 사는데 겨울 내내 담배를 피우서 담배불로 또그 부인을 또 치죠 쟤떠리로 알아 살을 그, 그런 그 아이 그런 아이가 그, 그 아이를 또그 어, 애아버지가 또 죽여가지고 내가 경찰서에 가서 또 조수도 받고 내가 그 아이를 키웠으면 지금 주원중사 나이가 됐을 텐데 막 눈물 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걔도 하면 할수록 사모님도 울고 나도 울고 어, 내가 인천 올때그 분이 이제 그 여자분이 정신이 이제, 이제 돌게 됐어요 내가 박수나 성도 이제 나 인천로 가는데 새문에서 나도 인천으로 쫓겨 가는데 이제 큰 교회가서 좀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영등포 사장가에 몸이 팔려갔다가 여기저기 걸려서 정신이 도니까사장가서도안 받아줘요. 이렇게 토라토라다서 또 충국동까지 왔는데 오늘 뭘, 뭔 얘기를 지금 까지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발바닥에 말해요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온 몸에 안 뭐. 뭐, 1년 동안 안 닦았는지 하안 닦아주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정신이 돌았는데도, 어떻게 사명교 우리 교회 이름이 사명교인데 중국동까지 왔어요. 근데 또, 인천 떠나는 날에 또 거기에 맞춰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중국동에서 마지막 사명 감당해라는가 보다. 사모님, 사모님한테, 목사님, 물 데웁시다. 그래, 알았어. 내가 물 데워서, 부엌이 없으니까, 그 복도에서 물을 태워가지고, 칸막이 한데 거기다 갖다 놓으면 사모님이 다 닦여주는 거야. 때도 밀고, 닦여주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하고, 사모님 옷 입혀주고, 같이 울면서, 아, 이제 우리가 인천 가니까, 성도님은 큰 교회 가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일이 좀몇번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네, 주님 주님 왔다, 왔다 갔다 한 사람 좀 말고요 이제는 주님 속속적인 사람 좀 보내주지 마시고 멀쩡한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주님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인천에 와서도 또 그런 일은 계속 계속,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똥 싸고 가고 오줌 싸고 가고 또막 암병 걸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고침 받고 그러는데도 그런 사람또 와서 또 회복되면 또 나가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 고난료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더 성하고 그 영이 좀 새롭고 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임재의 길을 보면 경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기도와 구제가 상달했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너의 가정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왜?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 장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이가 안 좋은 원수의 나라의 장군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신 거야 자이 감동을 내가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줄 것이냐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인줄아화키는 부분밖에 없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준비해서 빈틈없이 준비해서 고일류의 가정에 복을 주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이고일류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지를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38절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세린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르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고넬료가 마귀를 알았겠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알았겠어요? 기름 부은 것이 뭔지 알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넬료는 몰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여도 개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영적인 교류를 하게 만들고 영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나 임재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름 부음의 흐름을 다른 사람의 전재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사랑의 기운이 가고 또 기쁨과 생기가 또 들어가고 유모까지 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훨씬 더 자유롭고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